그러니까 저도 장을 못잘 정도로 아파야 오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오래 앉아서 일을 보고 있으면 다리가 좀 저리거나 따뜻한 느낌이 든다. 드는... 아, 그 전형적인 증상이에요. 이것도 전형적인 증상. 아, 네. 따뜻한 느낌이 든다. 그러면 네. 전형적인. 네. 왜따뜻한가 노폐물이 차 있는 정맥 피가 정체되니까 그게 자결감이라고도 하죠. 자극을 줘서 따뜻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. 정체가 되니까 열감이 더 올라오는구나. 음... 음... 통증 가지고 진단하기 쉽지않아요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증상이라도 여러 가지 병이 겹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거죠 뭐 그런 열감이나 이런 다리 절미이 느끼시면 꼭 검사를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좀 저부터 덜컥 겁이 나는데 좀 많이 아픈가요 뭐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국소 마취하고 반수면 마취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아프지 않기 위해서 척추나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. 있는데 그건 단점이 수술 직후에 걸어서 내려오지를 못해요. 그렇죠. 마취 우유증이또 네,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부정맥 혈전증의 가능성이 5배가 더 많다고 했죠. 근데 이게 수술 후에 걷지 못하면 그 가능성이 더 올라가요. 배가 되기 때문에 천명당한2 내지 3 명의 그런 신부정맥 혈전증이 온다고 보고돼 있거든요. 우리는 이제 그런 가벼운 마취를 통해서 바로 30분간 걷기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3 1 0 0 케이스 중에서 단한 건의 심부장막 혈전증의 부작용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좀자랑하기 좀... 좀 <웃음> <웃음> 쑥스럽게 는데 <웃음> <게>. 자랑스럽게 또... 자랑스러우셔도 <웃음> 되죠. 어, 그럼요. 자부심. 그건 그럼 자랑스럽다기보다 아, 자부, 자부심이죠. 자부심. 네. 자부심. 네. 자부심. 자부심이 있습니다. 자부심을 느낍니다. 네.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.